자 오늘 인사는 좀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음? 이 천부경과 이 보적수리사주를 가지고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야 점점 깝깝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난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라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고난의 지금 시기가 막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어떻게 좀 슬퍼네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나라님,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인사가 나라님 또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이 말이 뭘까? 지금 이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나라님이 에 판단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도저 모르겠다. 응? 지금 우리 나라님이 뭐 이렇게 뭐 여론 조사 이런 거 갖고 한 70% 정도 되는 줄알 되는 되는 걸로 놓은다고막 불도 갖고 응? 지금 뭐 맨날 텔레비에서 난양판 찍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했을까? 아마 나라님도 아마 에이? 나라님도 아마 투표율 이, 이그 투표율은 얼마였을까? 자 그것도 정식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보궐을 쓴 거다. 그죠? 강제적으로 우리 나라가 별로 뭐. 안 좋아가지고, 이 복을 쓴게 했는데, 거기서 41%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41%라는 것은 골수 분자들이, 누구 말 따로, 골수 분자들이 뭐한반 정도 될 끼고, 나머지 반은 이것도 아닌 사람이 찍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70% 나간다 해가지고, 흐흐, 낭창,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자,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심각한 시기임에서도 이런 것을 내가 한번 저번에, 하, 우리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내가 분명히 유튜브에 풀어놨을 거예요. 그제? 그게 보게 되면 지금 64만 건이 넘게 봤다, 이마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든 시국이다 왜 시국이냐 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국이다 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국이다 자보요자 자, 우리가 일은 일은 우리 문 대통령의 주기에 따라 우리가 국은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국은은 이은 시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여기서 올개가 여기를 했다 그지? 그럼 여기 다돼 가고 우리가 국은은 어떻게? 자, 이것이 우리는 구구는 이동수라고 했다. 그죠? 구구는 이동수, 이동수고, 자, 이것이 우리는 몇 월달이에요? 이것이 몇 월달이고, 요거 6월달이지. 자, 7, 8월달이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로 가장 힘든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든 시기에 와 있는데, 나라가 하는 꼬라지 보면, 딱요 시기에 맞춰갖고, 유효적절하게 지금 터트리고 있는 거야.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어, 아닌 사람이지만은, 냉정해야 되지만은, 냉정한 칸쯤에서 지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문 대통령을 찍어준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것을 바꿔 달라고 찍은 거 아니겠나 저거 잘 먹고 잘 사달라고 찍겠나, 맞나요? 잘못된 것을 바꿔라, 그래서 즉패라 한 거야 즉패라는 것은 사람을 치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참 이상한, 예, 지금 정부가 문 대통령은 지금 기와 기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즉폐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말이야 잘못된 것을 응 어? 없애는 폐기하는 거야 우리가 나라의 땅에 보게 되면 땅은 어떻게 고동색이 돼야 되잖아 그치? 즉폐라는 건 땅은 고동색이지 노란색부터 고동색이지 그러면 즉폐라는 것은 빨간색을 없애라는 거다 그러면 걸음도 주고 우리가 복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잘못된 것은 뽑아내고 썩은 것들은 오려 내고 이런 것을 해야 적폐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나라를 지키라면 우리는 뭘 주나 나라를 지키라면 뭐 줘요? 옛날에는 칼, 우리 요새는 대금도 있으니까 칼을 준다고 생각해 봐 칼을. 그러면 나라를 지키려면 칼을 차고 있어야 되겠나 칼을 빼야 되겠나 칼은 빼는 순간에 그 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고치지질 안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사람하고 다툰다 보게 되면 내가 한방칩 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노 결과가 높은 거야 그쵸 결과가 높으면 어디토지에 병원에 가야 되고 그치? 얻어 맞았으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거야 그러면 이 칼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칼은 항상 칼집에 꽂혀있고 칼을 빼려고 폼만 잡는거지 나라를 지키는거야요 칼을 빼는 순간에 뭐가 다치겠노? 국민이 다치고 서민이 다치는거야요 그러면 이 문정부에 있는데 표를 준 사람은 누구까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줬을까 잘 먹고 잘 사람이 준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적폐주에서도 적적폐고 못 사는 사람이 줬으면 어떻게? 해? 적폐를 청산하라고 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나나님또 오늘 또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국에 와인 거야 나는 이거 천부경 육의 비밀과 보적, 수리, 사주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시대가 돌아가는 거 그대로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제? 여기 7월달, 8월달, 9월달 아이가, 그제? 7, 8월달, 7, 8월달, 6, 7, 8이 올해 들어와서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한 거야. 그제? 근데 이 시기를 잘못대가면 우리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요 고비의 시기일 때, 내가 적절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내년 한 해까지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했지? 그런데 벌써 어떻게? 벌써 악수를 두 번인 거야. 악수를 두 거예요. 그런데 악수를 뒀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판세는 판은 안 깨졌어. 악수는 틀지만또 악수 뜰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시기가 왔다는 것은 이때 이동수다. 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금은 요동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 시국이 어떤 형국이겠노? 이 시국이 어떤 형국이겠노? 지금 큰 호수야. 호수야. 말이 빠진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흡적거리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행국에 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여기에 왔겠지. 여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내년부터 인형풍에 들어간다고 그랬다. 우는 내년까지는. 구구는 떨어지더라도 내 우는 어떻게 대통령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어요 그제자이 시기가 우리는 어떤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간 그 시점 그대로 가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하기 전에도 내가 풀어놨기 때문에 자그 시점 은 가게 돼 있어 여기서 문제되고 여기서 문제되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노? 자,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수리 사주로 보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평생 우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최악의 시기를 가고 있는 거죠 인생에서. 자, 내가 이런 말 해서는 고약하겠지만은. 자, 인생이 편안하게 가게 되게 되면, 내가 인생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된 거잖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만 안됐었라면 어떻게? 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치? 그리고 훌륭한 어떻게? 해? 저박 대통령이 공주로서 참 이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면 지금 이 악수 뜨게 되면 난장판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악수를 두는 데는 자, 정말로 길을 지금 길이 물이 닦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왜 사람들이 하, 내가 막 이런 말 했었는 좀 그렇지만은 정상 회담을 해도 A4 용지 이거 해도 A4 용지 모든 것이 A4 용지 갖고 따라서 1등만이 판단이 되겠나? 판단이 되겠나? 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길을 다 막고 있다는 것이? 지금 판명이 됐어요 왜? 국가 뭐 무슨 회의를 하는데 뒤로 미뤘다 하더라 그렇지? 아 아파서 덜어두고 있는 대통령이 아 그런 거 이거 공부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겠나? 어, 몸살 나갖고 링를맞고 있는 판국에 에? 공부할 수 있겠다 나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한줄 알지만 우리 문 대통령은 이 인터넷을 좀 봐야 돼요. 정말로 좀 봐야 돼요. 세상을 너무 모르고 밑에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이건 아니다는 거다. 나라 국민들이 뭐 때문에 찍지죠 촛불 집회가. 촛불 집회가 뭐 때문에 했겠노? 촛불 집회 한 사람들이 누굴까? 자, 기업체 기업체 사람들이 했겠나? 아, 그뭐 공군도 들어있지. 공군도 일부러 했겠지. 그런데 그런 거 빼뿌고, 응? 자, 고위 간직들이 했겠나? 잘 사는 사람들이 했겠나? 응? 그러면 전부 다못 살고 잘못된 거 바꿔달라고. 이만 시민이 나타난 거잖아. 잘못된 거는 바꿔달라고. 누구 말잖아 사람 그거 치라고, 뭐가 지치라고, 칼 갖고 칼준거아니이 말이야. 칼은 빼면 어떡해? 이거 못쓰는 거잖아. 국민만 다치는 거야. 아이 요새 텔레비 한번 봐봐. 맨날 얼마나 할게 없으면 교도소 거기에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방영 안 하잖아. 나라 가뭐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 그게 필요한 거지. 맨날 교도소 갔다 오는 거방영한는다 거. 누가 그거 보고 싶겠노 그거는 법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와 법을 엉터리로 만들놨으니까 맨날 교도소나 불리고누구맞 따라 한 사람은 구속 영장 청구하고 한 사람은 기각하고 맨날 이지만 하고 있잖아. 그걸 좋다고 텔레비는 하루 종일 그것만 방영하고 있어요. 내한개더 이야기할까? 이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개더 얘기. 자, 우리가 국 국가 어뭐뭐뭐 뭐, 뭐, 종합소득세. 뭐, 세제 개편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가? 뭐, 위원회를 하는, 위원회도, 이상한 위원회다그지 그러면 기획재정부를 말라고 남겨놨노? 총리는 무엇 뭐 때문에 만들었노? 아니, 총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이래, 나라의 원칙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지심만 딱 내려주면 총리가 만들어와야지, 그지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와야지 이상한 놈들 갖다 놔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들 똑바로 했네 이 말이야 법도 하나도 모르고 외국이 어떤 일지도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아, 하지 말았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세제 개편안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니까 또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은 뭘까 이것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어디 욕받아갖고 욕 희박한 거야. 나라님,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될 거야.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엉터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해?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 나라님,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거야. 내가 지금 갈 때까지, 언제까지 인사할지는 모르겠다. 내만 안녕하면 안 되잖아. 나라님도 안녕해. 나라가 좀편할까이까 그래서 이제를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첫번째 제일 잘못했거는 그거야. 자우리나라야 공직에서 수십년동안 한거잖아. 그러면 적폐라는 것은 뭘까? 돈 올리고 내리고 장난 숫자 노름하는 것이 그게 적폐아닌 말이야. 잘못된 법을 없애고 잘못된 공평한 것이 없으면 바꾸고 이것을 기획 재정부부터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야 되지. 뭐, 세제 개편해고 세금 올리는 거? 돈 들어갈 때가 많은지까 세금 거두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제 개편하면 똑같은 거잖아. 어, 그래 놓고, 어떻게? 돈 있는 놈인데, 요거만큼 세금 올리나 놓고, 나중에 어떻게? 일반 시민들 다 풀라고 하는 거잖아. 돈 없는데, 어떻게? 수민이도다 갖다가 또 덤태 시우는 거 아이가 지금 딱지. 딱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벌금 딱지 뭐 이런 거 갖고 걷어들이고 전기세 올리고 세금 올리고 휘발유값 올리고 뭐다 그런 거 아이가 지금 똑같은 똑같은 방법이야 지금 뭐 틀린 게 하나도 뭐 있노 하나도 없잖아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앞 시간에, 앞 시간에 내 얘기했다. 이 대통령 한번 읽어봐야 된다. 내 욕을 많이 했지만, 욕한 거, 내가 열이 나서 욕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서 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어젠가 뭐 아랜가 모르겠다. 행복 아파트.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아파트, 신, 행복 아파트를, 뭐, 오리둥이가? 신혼 아파트에 그거 갖고 서 박수 치고 있더라. 그제? 대통령이 지금 그 아파트 짓다 해갖고, 그런 데 가서 박수 치고 앉아갖고, 그런 데갈 시간이 있나? 아파트 지금 내일 모레 몸살 할 텐데. 저 조금 있으면 어떡해? 인도도 못 가고 몸살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런 데보냈는이 말이고. 이거 참모들이 정신 나간 사람 말이가 생색만 내라고 야, 자, 그 아파트가 누가 짓는데? 박근혜 대통령때다 지난 거잖아. 그거 갖고 내가, 내가 한 걸로 이렇게 박수 치고 있나? 와, 내가, 정말,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 그거는 정책도 아니고, 그갈 것도 아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누가 가 거야 그렇잖아. 지금 그거 할 일이니까, 지금. 말론 즉폐 청산해야 되는데, 즉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사람 뭐, 뭐가지 치는 거, 사람 재인 거, 텔레비 갔다가 갖고, 그거, 텔레비 그거 말라고 보겠노, 우리가. 그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그 사람들 그 뭐, 재있으면 뭐, 그거 갔다 오는 거고. 그거 뭐지, 우리가 뭔데 관심이 있나 국민 일반 시민들이 그쵸? 자, 그리나고 나중에 3번에 가보자. 지금 뭐, 교통부 장, 뭐, 뭐, 가 교통부, 국토, 국토해양부가 뭐, 교통부가 모르겠다. 자, 지가 우리, 뭐, 장관님면 자, 오갖고, 행복주택, 아파트, 그 박, 박근혜 대통령 때해놨고 걸, 이제 와서 완공을 입주를 요번에 한 거지. 그, 저, 아, 이거 해갖고, 몇만 원을 건설하고, 누구를 위해서 몇만 원을 건설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 그거야. 맨날 정부 때문에 다한거 아이가? 옛날에는 몇만 원가 아니고, 200만 원 건설, 뭐 이랬다. 그죠? 그래, 200만 원 건설 해놨나? 그 헛소리 또한사나 이거. 뭐장관인가보더라며 모, 모 가고 뭐하고 하면 많은데 언제 할겠나 인기 끝날 때 인기 끝나기 전에 하겠나? 그럼 인기 끝나보면 나 몰라라 할까 이거. 저자 그래놓고 어떻게 그 조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이 야 내가 뭐 했다고 또 앞에 나와갖고 박수 칠까 이가 맞지? 아 그게 말이네아 그건 뭐그 누가한테 그 장관이라고 그 임명해놨나 그런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요 지금 아파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지, 그걸 파악해갖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고, 법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바꾸고, 법을 고치고, 이래야 될 거지. 그게 적폐지. 사람 모가지 치는 거, 이게 적폐가? 아, 지금 뭐 교도소 가는 거, 저거, 재질 갖고 교도소 가는 거, 일반 서민들이 그거 말라고 보고, 있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해? 봐봐, 텔레비에. 하루 종일 그 교도소만 찍고, 교도소만 찍고, 우리나라만 교도소 그거 말로 구경할 게고 일반 사람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나? 서민들이 그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나? 처음부터 도둑놈이고 사회꾼들이고 이것만 보지말안할랬말만 그거 말하고 우리가 볼 거고. 맞나요? 자, 어저께 또 발표했지. 몰라, 누가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했겠지. 야, 이번에 난방 해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랬다. 그지? 인도 가가지고 삼성전자가 어? 고용을 10만명을 했는데 그 공장 중흥식 하러 박수치러 간다. 와, 이거는 완전히 이좀뭐 뭐 맞나? 나 이해가 안 된다.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맞는 소리 하는 거가? 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웃음> 아이, 청소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이, 일 몰아는 사람 돈 주고 난리 구실치고 있는 판국에 인도에서 공장 지있다고거 가서 박수 와, 일자리 창출 마였다고 박수치러 가는 거지 그런 대통령을 믿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그거는 대통령은 음, 뭐 하진 않았겠지 밑에 참모들이 그만큼 지금 기회를 막아난 거야. 그리고 이런 계획을 주게 되게 되면 대통령은 지금 아무 판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보지도 않아. 그냥 막 따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떻게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시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봐봐. 아, 그게,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갖고 난리 구슬지기 는데 그, 구슬지기고, 막, 뭐 철력 투기갖고, 뭐, 일자리 만들어 해갖고, 공짜로 돈 주고, 난리 구슬지기는데, 세금도 없는 거 같고, 그냥 응? 추경 예산 해가지고 또돈 주고 하는데, 그것뭐 때문에 하나? 그거 가지고 너무 집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 아들, 청소년들, 지지식이 좋다고, 막, 그거 가서 막 박수 치러 가나? 와, 나 진짜 막, 이 올바로 판단이 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홀이 바지 붙는지 이거 뭐 구별이 안 되는 데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잖아. 자 어제 아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 나 몰라. 세부적인 게 알고 싶지 않아. 왜? 그 답이 뻔한 거니까. 지금 나가는 이거 밑에 참모들이 해 나가는 꼬라지 보면 똑같아. 해 끊은 안 하고 무조건 칼만 휘두르는 거야 지금. 민주노총이 무엇 뭐 때문에 막 떠들었겠나? 무엇 때문에 렇게떠들겠나 어, 이 정부 못 믿겠다는 소리 알겠나? 그렇지못 믿겠다는 소리다. 무엇 뭐 때문에 못 믿겠노? 자, 민주노총에 있는 사람, 뭐, 한국노총이고 마찬가지, 노동자 그룹들은 지금 정부책 같은 거, 이런 거, 막, 입장에 놓았다 하면, 요거 맨날 대박이 알겠노? 그지 대박 하겠지? 자, 나좀 들게 되면, 고용하지 마. 오천, 아니, 오천이야, 이거. 그거 뭐고. 최제임금안 주면, 벌금해. 저분도 집에 가라는 거 아이가? 그리고, 어? 목주는 거 아이가? 그리고 요거만큼 해준다 하는데, 그거는 평상임금에도 안 속해. 그러면 어떡해? 올리면 마 집값 올리고, 물건값 올리는데? 그 따라가겠나? 뭘뭘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무엇이 성급한 건지도 몰라. 뭐 칼을 하나 주니까 나라 지키라고 칼 줬더만은 어떻게 서민들봐 국민들 보고 막 칼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아이 노는 사람인데 월급 주고 나면 세금은 누가 내나? 저가내그니까 저거, 저거? 요 밑에 그아 저거지? 이거 지금 이거 그쪽에 한 찾아봐야 된다. 이거뭐요 밑에 집안에 근계들이 엄청나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막 퍼준다고 하지 자, 내가 이제 뭐 우리 문 대통령인데 내가 딱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된다 하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님 신혼여행은 그동안 즐거웠습니까 이제 신혼여행 그만하시죠 자 소련가 가지고 어떻게 몸살 하시는 분이 신경 쓸 것도 맞는데 축구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지 <웃음> 지금 뭐 어? 누구 누구 맞다나 어 노벨상 줄 사람은 꿈도 안구는데 노벨상 타겠다고 하고 누구 맞다나 북한의 핵 뭐, 없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아무 코난도 없는데, 뭐, 어? 비핵화 할것 같다고, 아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잘돼 가는지, 안돼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벌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도로 내놔놓고, 철도 내놔놓고, 가스가 뭐, 저까지 내놔놓고, 뭐, 다 내놨어.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제, 인도로 가, 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천억불, 음, 투자를 이만큼 하고 우리가 어? 무역을 천억불 되도록 하자 뭐 갖고 할긴데 그럼 받아온게 뭐냐 이 말이야 주는거는 줬다 치자 자 가스값 놔주고 철깃도 내주고 저쪽에 수천억불 되도록 투자도 해주고 그럼 우리는 먹고 그런 돈이 있나? 있는가 모르겠다 우리나라 4천억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보이더라 이? 조금 있으면 이야기 해줄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조금 공부를 기가 먼저 닦였어 너무 닦였어 옛날하고 달라 너무 닦였어요 하기사 모든 것을 다 섭득하려고 하면 밤에 얼마나 괴롭겠나 또 맘살하면 큰일 니까아빠더 높으면 이제는 큰일 잖아 그래서 너무 공부는 안시키더라도이 판단력은 조금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등등 지금 나라가 내일모레 내가 만드 그런 인사를 했나면 나라가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저거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 팍팍 갈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니네 꼼짝이 있어봐라 하고 눈 번쩍 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니네 거짓말 했다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칼을 갖다 대밀고 어, 있고, 저 밖에서는 어떻게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냐?" 자, 그 중에서 자, 이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네, 이 문제, 문정부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부 다 저질리 박통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 시작은 됐다. 절정기는 어떻게? 최경환 부총리 때 절정기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봐봐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아마 유튜브 같은데 있을 거야 방송에 있을 거야 그게 딱 보게 되게 되면 전세제도는 잘못됐다고 나와있어 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서 이게 해 갖고 뭐돈 풀어 준다. 이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저것들은 싹다 빠지는 거다이 말이야. 지금 거리는 사람 누구까? 지금 점다 막차 탄 사람, 국민들, 서민들 다 울린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울리는지 고민을 해 봐야 돼. 고민을. 그러면 이거 해야지. 지금 아파트 짓고 그거 아파트 짓는 거그 필요 없어. 지금 우리 가구 수하고 아파트 따지 봐. 내가 저 응? 교통부 에서 교통부라네 자꾸 먹어. 국토해양부가 몰라 그 그래, 자주한 <웃음> 아파트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나라 가구 수와 지금 아파트 수하고 가구 수 일반 주택에 있는 가구 수가 비교해 가지고 100% 되나 안 되나? 이런데 가기 때면에 청특빈 거지 천지야.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로 돼 있는 1인용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이것이 상가가, 뭐, 뭐 어? 아파트가 모자라고 누가 헛질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장, 우리 장관님도, 어, 높은 양반들이 이 정신 좀 차려야 돼. 밑에서 해주는 거 읽고 가면 안 돼. 읽으면 큰일 나. 장관들이 흐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나라님또 이거 편할 수 없어 편할 수가 있겠나? 자 그러면 이 가계부채 우리나라에서 내가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1500조라고 했는데 자이 1500조인지 2000조인지 모른다 나라님이 정말로 이거 1500조라고 생각하나? 아, 금융권에서 빌린 돈 2,500조지 일반 시민이 가, 개인 부채부터 시작하고 합치면 얼마나 많겠나, 부채가?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그거 부채, 자영업자 부채, 장사하는 사람 이거 500조를 했다. 솔직말해서 히 500조만 되겠나? 자, 부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카드, 캐시 카드부터 시작해갖고, 그 무슨 카드고, 응? 아니, 미리 쓰고, 뭐, 나중에 갚는, 그, 어? 마이너스. 카드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여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공공부채. 나라부채하고 공공부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천조라고 하는데, 말이 천조지. 생각 해봐. 천조밖에 안 되겠나? 응? 공공부채가 천조밖에 안 되겠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 사채, 기업 사채, 이게 아마 육천조는 넘을 거야. 자, 이거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빚이 뭐 천조, 이게 아니고 일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일경에. 경이란 말 들어봤나? 이거 누가 갚을 거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한해 세금 전부 다 갖다갖고 몇년 동안에 갚게. 막 갚아야 갚겠노? 영원히 못 갚는 빚이야. 여기에 또 어떻게? 또뭐 방송을 보니까 어떻게? 은행에서 어떻게 천세 대출.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자. 나라에서 이런 꼴 해가 되겠네. 자 학자금 대출. 자, 학자금 올리지 마지. 학자금 실컷 해놔주고, 어? 학자금 대출해놔 제출해줬다. 그러면 학생들 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부채를 이만큼 하겠 500만원씩 하게 되면, 4년 동안 하면 2천만원씩 빚지고 다른 데는 6천만원씩 빚지고 이렇게 빚지고 오잖아. 빚제야, 이거 빚제. 맞나요? 이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갚느냐, 이 학생들이. 생각 해봐. 등록금 이만 올려놔놓고, 학생들인 빚나 가지고 이거 등록금 4개 만들어놔놓고, 학생들인데 빚은 어떻게? 학생들인데 다 뜯는 게잖아 그래놔놓고, 지금 한번 봐봐. 대학 4학에서 4학 적립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생각해봐. 아마 1조는 넘을 거야. 어마만 돈을 갖다가 사놓고 있는 거야. 학교 재단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말로 공공의 일은 학, 학생들이 학교에 만대이의 적립금을 사놓는데 그러면 정부하고 학교하고 사학하고 짠 거잖아. 교수하고 삼자가 짠 거잖아. 이 적폐 없어야 되는 거지. 아이가 당연히. 이게 적폐라. 자, 그러면 가계부채 있는데, 저번 시간에 가계부채 그사기라는 그거, 어?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제 아래께 올린 한 거. 자, 가계부채는 전세제도는 전부 다 사기라, 100% 사기라 이말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전세제도가 어디냐? 그리고 책임감 부총리가 그때 할 때, 야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다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장기가 어디 있노? 지금 내일 모레 망하는데, 장기가. 내가 지금 10년 뒤에 잘 먹고 자살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데, 내 정말로 내가 이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민들 다 죽어도 괜찮나? 내년에면 당장 토로올게 이거는 누가 갚을 수도 없는 돈이야. 나라에서 갚아주겠나? 지금 아파트 사는 놈들 전부 다 돌아온 놈이다. 그지 근데, 어떻게, 자기가 사는 것은 돈 사람은 아니다 자기가 살 사람은 뭐. 왜? 지금 내리다가 또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응? 다른 내가 비싸면 다른 것도 비싸고, 다른 데 가려 해도. 지금 나중에 사면 다른 것도 사니까. 답은 똑같아. 내가 직접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뭐. 그런데 빚내서 절대 가면 안 돼. 전세로 이제는 가면 안 돼. 지금 전세 가면 안 된다 있겠네 생각을 해봐. 책임 아무도 안 지잖아. 누가 지나? 지금 부동산 죽는다고 날겠지? 죽는다고 날지 찌기는 사람이 처음부터 도둑놈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도둑놈니다 그거는. 전세제도 없애야 돼. 얘 예, 이야기 한게 있을까요? 자, 작년, 재작년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10채 이상 되는 사람이 4만4천명이에요 이마들이 무엇 뭐 때문에 10채 이상을 갖고 있겠나? 식구가 많아서? 응? 일반 수민들 핏발없는 협의기야 이거는 이런 것을 그대로 더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 요만큼 세워 올린다 가니까 그것도 난리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최종 결정자는 누가? 나중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이가? 이때까지 우리가 전세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전세 없앴고. 자, 법 고치고. 그죠 자, 그럼 학생들인데는 어떡할까? 학생들인데는 빚, 이거 등록금 내려. 저것만큼 있는데 왜다 꼴리나? 너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다 내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 준대 줘. 군대 가면 학자금, 월급으로 다 줘. 돈 있는 데 뺏어갖고, 세금 내갖고. 그러면 한 2, 3천만 원 넣으면 자기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다막 푸잖아. 와, 그런 짓은 안 하고. 엄두짓 하고 있네, 이 말. 학생들데빚째 가지고 사연 내 보내면 학생들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놓고 밖에서 돈 쓰란 말이가? 설 돈이 있어야 쓰지. 나오자마자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빚재 만들어 놓고, 대학교 넣으면 또 몇천만 원빚재 만들고, 이거 갖고 취직이 뭐별다하고뭐제재임금 따지고 있는 이한국에 월급 많이 줄때가 어딨노? 그럼 학점금 치고 쑥내다 반으로. 안 되면 학교 없애버려. 단 학교 천지인데 안내려는 반값으로 안 내리는 대학은 없애버려. 뭐 허가 취소해버려. 그 놓고 여기 놓는 것은 어떻게 여자들이 야 군대를 안 가니까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갖고 채우고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그렇지? 여자 대학생들은 어떻게 빨리 졸업을 하니까 빨리 졸업을 하니까 빨리 벌어갖고 좀 갖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사람도 군대 안 가는 사람은 갚을 필요 없지. 줄 필요도 없지만.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은 등록금이 될 만큼 월급 줘. 체제임금으로. 그러면 자기가 노갖고 공부하고 용돈할 수 있는 거다 벌어 놓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2년 동안 하게 게되 되면 생각해 봐. 2년 동안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 3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도 1,500만 원 벌면 되잖아. 그러면 충분히 육고 남지. 8시간 월급만 줘봐. 최저임금으로, 병들인데 최저임금으로 8시간만 줘. 8시간 복무하니까, 당연히. 그 부대직은 자기가 그거 가서 뭐 논다 치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등록금 다 벌어갖고 그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내빚쟁이안 되잖아, 학생들이. 그쵸? 왜빚집 만드는데? 아 미친... 자 그러면 이공공부채는 놔두더라도 우리 가계부채만 들어보자 자 내가 먼저 오늘 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안되면 내년 후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해서는 안되겠지만 안해면 되는, 되는 말은 하지 말자. 네. <웃음> <웃음> 안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자. 이. 내년 훈년이네 이게 안 터지겠나? 자 그러면 이걸 터지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천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꺼지만드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자 막 올라가겠지? 그러면 월급 받아 갖고 슬기어디 있노? 이자 갖는다고 볼땐다 보는데 빚쟁이들인데 수분 빚쟁이들은 어떻게 해? 한 5억 빚쟁이될 거고 부산 대강의 시대는한 2, 3억 빚쟁이될 거고 총회가면 1억 5천만원 빚인데 이건 누가 갑니말이야 누가 누가 보장해 주나 지금 전세를 나라에서 보장해 주나 주인이 보장해 주나 주가 다 망하는데 그래놓고 뭐 이게 아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뭐, 바, 바뀌기 뭐 있노? 우리 경제 살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아파트를 안 짓어, 그렇지. 아파트 사봐라. 일반 없는 사람이, 주택 없는, 우리가, 뭐, 가게 없는 사람이, 반아이가 반은 될거 아이가? 그러면 사아부터 지나봐라. 처음 다 사지. 그거 다 팔라면 한 20년 걸린다. 산업도 치 봐. 그뭐 있으면 팔지? 이거 뭐한 앞에 어떻게? 10억씩, 20억씩 되는 것중 그거 빚내 갖고 어떻게 되나? 그거뭐 갖고 되겠나? 뭐 전세제도는 뭐 저금을 해 갖고 아 저금 하는데 전세 주고 나면 저금을 해 갖고 어? 전세 주고 나면 또 이자 안 줘야 되나? 갚을 때 되면 또 올려. 갚을 때 되면 또 올리. 내년에 하면 또 올리 부는데이 미친 미신, 미친 시이야 이거. 이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를 없애는 것이 적폐 아니겠나? 적폐청사. 사람은 칼주놨다고 사람 모가지 치고 다는 이런 낭패가 어딨노? 그거는 법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테레비고 정부에서 나설 필요도 없어. 대통령이 너갖고뭐 미투 한거 그거 간섭하고 저뭐너에서 뭐 아파트 입지 않는데 그기 가서 박수 치주고 너저 외국에서 어디 공장지 있다고 저 인도 사람 그랬는데 그런데 방수방수 방수 치고 이럴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내 대통령은 뭐 방법이 없겠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한경 한계 어떻게 다 신경 써가면서 하겠노 이거 만든 사람이 도체 대 누구냐 이 말이야 이런 스케줄을 만든 사람이 응? 그런데 안 가고 축구 안 보고 그런데 박수 안 치고 편안하게 쉬고 고민하고 공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거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현상이고 서민은 이렇고 이런 것을 보고 해가지고 이런 해야지 그 위원회, 뭐, 대학교 교수면 전부 다, 전부 다똑바르나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이런 즉패인데? 즉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엉터리 되어 있는 제도. 사람이, 우리는 같이 가든,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인데, 와, 사람 뭐가 지 치는 거 그런 데 신경 쓰 샀노? <웃음>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바꾸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잘하고 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더잘 사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과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가오지의 부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세제도만 딱 없애버리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야. 지금 뭐 갖고 사게면 아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어, 아파트 세금갖고 아파트지 가지고 서민들인데 월세 받으란 말이가 이런 짓 하는 짓거리 하는 게있노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 아파트 주택공사 같은 데는 나라에 세금고 월급 다줘 뭐, 그거 갖 뭐있노? 생각갖고집 짓는 거 사계치 갖고 분양하면 되잖아 그것도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만일 그런 것을 그게 바로 적폐야 주택공사 같은 거 이게 이익 남길락 하면, 이게 바로 적폐야. 아, 공사에서 세금 갖고 하는, 세금 갖고 운영하는 나라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무슨 이익을 해갖고 저거 챙기가려고이익금낭 가갖고? 오나스 챙기가려고 저거 다 챙기가고? 대통령이 이런 걸 적폐해야 되지.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월급은 나라에서 주고, 에? 이익은 하나도 없어야 돼. 무슨 이익이냐? 또 모자라면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데 생금 갖고. 그런데 마음대 뭐 민간인이 짓는 아파트 70% 뭐 금액이고, 뭐세 받고, 서민인데 무슨 세받나뭐 주면 공짜로 주부지이순도토놈이잖아 공사가. 나라 공사에서 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 갖고, 세금만 갖고 월급 가져가면 되지. 여기서 이익금 난거가 저거 챙기 물라고. 이 신은 도덕놈신법어있나 그러나 거 가서 박수 박수 치고 사기했다고. 전세만 없애뻔 봐라. 그런 걱정 하나도 없다. 자, 전세만 딱 해버려. 세법만딱 정해놓게 되면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50개를 사든 나라에서 만드 걱정하노. 전세자도 없애뻔는데 지동 갖고 사가지고 지에 대해서 시장 여건에 맞춰 갖고 세 받아가지고 그거 세금 받으면 되잖아. 그치? 한채지 사는 거는 부가세가 없이 돈이 돌아가는 데는 세금은 있어야 되잖아. 부가세. 그치? 저기 있다. 자 이런 부가세가 있다. 이 사람은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개인인데 자기가 임대를 한 사람인데 이 부가세는 받아. 이거 다 줘. 한급 받았지만은 그러면 이 세수는 완벽하게 획수 되잖아. 돈 띠먹는 놈들고 완벽하게 해결되잖아 그런 면 많이 걱정하고 있노 그러면 얼마 벌수면 돼그러면또한개더이 멍청한 짓을 한 거는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노력해 갖고좀 저금을 했어 저금을 했어 그러면 5분에 세금 하는 거 자, 은행에 수익에서 천만 원에서 이 천만 원 이런 말넣었지자 지금까지 세금은 이 천만 원연 소득이 이 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려서 그런데 오늘 오 분의 미친 짓한 사람이 은행에서 세금이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이겠다. 이거는 완전히 도란소만 하는 거야. 은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금융 소득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은행에 갖다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걸 올리면 되겠나? 더 해야 자, 우리가 생각하려면, 2,000만 원 갖고, 어느, 누구말따라, 영감 할머니들이 둘이 있다. 둘이서 어흥상 사는데, 자기가 열심히 젊었을 때 모아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2,000만 원, 영감소득 2,000만 원받아대가지고 여기서 세금 뗄 거야? 2,000만 원 거기서 세금 뗄게 어딨노?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는, 여기서 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더한3천만원 정도 더 줘야 돼. 나오리 삼천만 원은 돼야 그래도 둘이서 먹고 살까이가 이거 이거를 면 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이게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야. 이거 최근 거둘 때는 안 거두고, 이 미친놈들이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 좀더거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 무슨 위원회라고 이상한 위원회, 그거서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도 이 판단이 없다는 소리다. 자, 생각을 해봐. 평생을 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려고 하면 한, 퇴직을 하고도 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되잖아. 많이 살아가는 사람 40년 살아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둘이서 살면 3천만 원 갖고 1년 살아봐. 그게 세금 뗄게 어디 있나 세금은 많이 내잖아. 차에도 내고. 집세도 내고, 층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그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 금융소득에 눈에 투명하다 이거는 투명한 돈이잖아. 은행에서 주는 돈인데 그런 사람은 칭잘해갖고더 올려줘야지 세금을 떼기는 무슨 세금을 떼는 세금 뗄 때는 안 떼고 이상한 데도 대금 떼려고 요 그건 옆에서 되겠다 당연하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미친 자꾸 미친놈 하지 말고. 하네요. 자 이거는 금융소득은 이 2천만 원은 작아. 지금 시대가 어딘데 이거 3천만 원 누구말따나 이년에한 5천만 원까지는 봐주도 돼. 우리가 월급하고 5천만 원 갖고 둘이서 살라면 아웅다웅 열심히 나중에 집한테 살라고 하면 정말로 지금해놔놓고 이거 5천만 원 갖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 빡빡하잖아. 자 누구말따나 차월급갖지 해야 되지. 어찌, 휴대폰 값 줘야지. 휴대폰 둘이 가되게 되면 십만 원이 넘어가지. 이런데, 이거 어리줘야지 이게 쓰면 세금 굳은다고 어제, 굳을 데가 없어갖고 이런데 그러냐이 말이야. 이거 완전히 지금 뭐, 그, 이, 글배 동용하는 것이지. 그런 걸 좋다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받아서 한번 읽어보지. 읽어봤기는 봤겠나? 그럼 밑에 사람들고귀딱 막아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할까, 이거? 아까 지금 어저께 뭐랬노? 요거만큼 굳었는데, 22% 1조 2천억이. 와, 문재인 대통령이 1조 2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생각하면 나라 운영하는데, 무슨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잖아. 나라는 지금 세, 세수가 오, 500조다, 500조. 500조에 1조 2천억이면 법률사무소 운영할 때 1억이 들었다 하면, 우리가 이게. 이1점은 얼마 되겠노? 500분이 1이면 꼴라거 뭐고. 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는가? 아, 나구별을 하고 하는 것인지, 기가 딱 막혀갖고 이래 하는 것인지, 나 도저히 생각이 안 돼. 그럼 누가 몰랐게 만들기막 했겠노? 자, 그러면 지금 전세 폭풍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전세에 있는 사람이 갚을 재고가 어딨나? 은행에서 돈풀이줬는데 어떻게 갚냐, 말이야, 이거. 그러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지. 내년부터는 팍팍 터지게 돼있 경매장에 가봐라, 억수로 놓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인 터지잖아, 그치? 이 지금 전세, 그 서울에서 매덕씩 전세 주고 가는 사람들은 저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이거 전세를 주고 간다, 이 말이고. 전세 줄려고 하면, 누구 한테는한 1억이나 주고, 다시 좀 주고, 그래. 자, 전세, 이거, 뭐, 영원히 못 갚는 빚이 됐잖아. 저앞동네산을 보게 되면, 영원히 못 갚는 거야, 아임? 30년 해도 못 갚는 거야. 그러면 못 갚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 거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 내가 책임지, 뭐, 내가, 그, 뭐, 세입자라고 하네, 보자, 내가 은행에서 돈빌려 은행에서 이자 주고 나는 이게 돈을 줬는데 아무 보증도 없잖아 나라에서 보증해주나? 주인이 보증해주나? 이것은 사기꾼이잖아 이만은 나라가 사기꾼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바로 즉폐 아이가? 직폐. 이거는 안 하고 몰라 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 아 그거는 다는 알겠지. 자, 이거니까 죽어 안 하려고 적폐 적폐는 청산 안 하고 적폐 말만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붕괴가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세입자들이 붕괴되고 난 뒤에는 나라가 이게 되겠나? 이거는 IMF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일본이 뭐이0년 그랬지.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게 되면 30년도 좋고 50년도 좋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영원히 거짓 생활, 노숙자 부입, 노숙자밖에 할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표를 줬는데, 우리 보고 다 보고 노숙자 만들라고이표주겠나 그러면 내년에 오는 거야.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사근이 바꿔야지, 그직 지금 즉폐청산한다고 했는데 다음 증권은 즉폐청산 안 하겠나?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 이거 누구? 사기친 거잖아. 알고 있는 것도 사기를 안 하면 사기친 거잖아. 이거, 이거 적폐, 그게 즉폐지. 누가 사람이 뭐. 이거는 당장 없애야 돼 당장. 내년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야 빨리.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세를, 그, 아파트 입주들 막 팔아. 팔아야 돼. 팔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반 지금 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 사갖고 갈수 있잖아. 자기가 사는 거야. 은행에서 100% 다빌리죠 뭐, 그런 거면 다빌리셔야지 그, DTI가 어떻고, 그런 미친 짓 말라고 하노. 자기가 사는 집은 그냥 막한 10%만 내면, 이거 경매 받듯이, 10%만 내면 나머지 90%는 다빌리줘 뭐, DTI가 어고 DSR이 어둡고 미친, 그런 걸 저, 쪽로 하는 놈들, 어, 돈 되는 놈들, 있는 놈들 돈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이가. 옛날에 박통이 그랬잖아. 내 박통이 욕, 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일반 사람인데 빌리줬나 전부 다 기업체에 돈 빌려주게 하면 기업 대출만 해줬지, 일반 사람 대출 해줬나? 너는 거지러 살고 여기 가서 너가 더 열심히 해갖고 저금해라. 그때 저금 엄청나게 한 거야. 돈을 안 빌려주니까 박통때 얼마나 저금하였나? 그러면 지금 저금할 돈이 있나? 없지? 이게 바로 적폐야. 다음에 봐봐 거짓말인가? 이, 이걸 이 이걸 정리 안 하면 문 대통령도 다음에 측폐로 적폐대상이라니까? 적폐가 뭐 사람이 뭐 돈을 모았다 하든 이게 적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폐지 누가 그럼 사람아? 아, 뭐 적폐해 거고 사람 모가지 치는 게 그게 적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폐기해야 되겠지 전세자도는 당장 폐기해야 되는거야 당장 폐기하고 어떻게 세입자들이 그 주인이 대출 다 하고 세입자인데돈 받아 이자를 받아 이자를 받는데 여기는 에 어떻게 부가세를 첨부해 갖고 받아 자 100만원 받으면 110만원씩 받아 그럼 세무서 신고해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게 됐게 되면 어떻게 나라에서는 이부가세는이 사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주해 갖고 사는 사람인데는 전부 다한급다 다 해줘 그러면 이 세입이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어한달한달 한달 그거 뭐고 세가 응?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분명히 떨어지고 다시 해결돼. 가 가계부채 해결돼. 어 부동산 투기 더 이상 아파트 갖고 다른 데 아마 모르는데 다른 걸 놔두더라도 이 부동산 응? 아파트 갖고 장난 안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게 으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적금을 해가지고 희망이 있어.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나라에서 다 빌려줘. 그러면 상이자로. 그러면 자기 자기 가정이 안정이 돼있잖아 지금 어떻게 아파트 하아놓고세하아놓고 등기만 갖다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지금. 한번 착출해봐. 나라에서 그것도 안 하나요. 사람은 어디 사고 있는데 등기는 어디 가있노? 없는데 가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열차이 열체가 무엇 뭐 때문에 필요하노 세입자 피바람을 라고 있는 것이 열체 아이가? 그것이 우리나라에 4만 4천명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저번에 보니까 한한 한 사람이 3천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3천제인데는 지가 3천제 그. 은행, 이 은행 다 안고, 새받으라는 거지. 새받아갖고, 은행 이전해라는 거지. 그런 그 사람들 때문에 전부 다이 부동산 투기가 난리나고, 금액이 올라가고, 서울 팔아갖고, 카나다 다 사고 남는다. 이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그럼 카나다보다 잖 사나? 우리나라 땅 파게 되면, 카나다도 사고, 미국도 다 사는데, 우리나라 미국하고 되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이게 적폐 아이가 이게 적폐? 이건 좀더 짜고 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저, 어 뭐, 아까지 내가 받, 들었다. 미국의 상원 의원 100명. 전국의 어떻게 시의원, 국회의원은 응? 550명. 다 아, 45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500배가 50배가 더큰 미국에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시의원까지 합치 갖고 550명인데 우리나라는이 많으지시고 사람이 다 없어야지. 그래서 얘기, 얘기하잖아. 시의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 명만 보내. 국회는 그 없애버고 국회의원 그 선많 만원 그 비용 들고 거기 그 있어봐야 어떻게 법 이런 거나 만들고 도둑질하는 법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세금 그달고거 그거는 했었고 저거는 안 내고 그 세금 만들고 그만큼 이사노 세금 그도지 말라고 해놔 놓고 저거는 국민 피다 빨아먹는 거그 국회 없애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전세 이거 폐기 안 하면 언제 돌아온대데자 여기 돌아오고 여기 돌아오고 여기 돌아오잖아. 이 난간을 어떻게 끊을 거야? 난간을 어떻게? 잘될것 같나? 이것이 예? 문 대통령의 3재와 2년 평이 동시에 돌아오게 돼 있다고 내가 분명히 했지? 이때 2년 평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힌다는 거다. 기가 막히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키고? 도통시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저 맞아 해야지 이거 다음에 할까?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말로 재미나는 신비의 우리의 풀이법을 좀었다가한 2시 금방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